네, 안녕하세요. 오늘요, 이거 호박, 호박인데요. 이게 호박국수예요. 이거 신기한 호박국수. 어, 이 호박이요, 국수가 돼요.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이게 먼저 이게, 이거 하나인데 반은 잘라서 우리가 해먹고 지금 반 남은 건데 어 이걸로 할 거예요. 이거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. 이거를 이제 꼭지를 좀잘라볼고꼭있는데 꼭지 그리고 속을 이거 씨놔놔다 심을까? 음. 그래야겠어. 내년에. 속을 이렇게 팠어요. 냄비에다 놓고 이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면 돼. 호박이 잠길 정도로. 이렇게, 예, 불 켜고요. 이게 끓이면 돼요. 이게 지금, 이게 좀 삶아진 것 같아요. 젓가락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면 삶아진 거 이게 한 18분 삶았거든요. 이렇게 들어가면 삶아진 거예요. 불 끄고. 호박을 건져서 찬물에 찬물에 한 3분정도 담가놔야돼 이게 담가놓고 자, 이거 국수 삶자 이 물에다요, 호박 삶은 물에다 바로 국수 삶아도 돼요 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삶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분만 할거예요 1인분, 이 정도가 1인분 음, 이게 다 삶아졌어요 이건 삶아 놓고 봐 이렇게 한 3번, 이렇게 국수 삶은 동안에, 이렇게 담가 놨는데요. 이게 주물주물 하면은, 이렇게 국수가 나와요, 여기서. 나오죠, 국수. <웃음> 신기하죠? 껍질은 이렇게 싹 벗겨져. 가다, 이봐 아, 이게, 사람, 이거 꼭 만들었었잖아. 속에다 척척 이렇게 덜덜덜 말아서, 어? 해놓은 것같애 국수 1인분 넣고, 호박 이거를 다 넣으면, 너무 많으니까 반만, 반만 넣을 거예요, 이 정도만. 호박. 이게 엄청, 이게 그 지방을 억제해준다네요, 호박이.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래요. 상추도 조금 써서 넣고, 오이도, 고추장, 마늘 좀 넣고, 소금. 근데 매실요, 여긴 그, 매실이 소화가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매실을 넣어주면은, 예, 호박하고 궁합이 잘 맞대요. 간장. 물엿이나, 이거, 이거, 그, 그, 그, 이거, 뭐지? 올리고당. 물엿이나 올리고당 넣어주면 돼요. 우리는 올리고당을 넣을게요. 참기름. 이거 양념으로 이렇게 묻혀주면 돼요. 딱 맞다. 이렇게. 이렇게 신기한 호박국수를 했어요. 근데 호박이 이게 뭐 다이어트에 최고라네요. 그러니까. 이렇게 해서 드시고 어,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싶은 분은 국수는 조금만 넣고 어, 호박을 많이 넣어서 해서 드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